자이번엔 데모 게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게인스 o 스톰. 음 폭풍에 대항하는 거죠. 자이 게임은 약간 좀 독특한데 건설 게임에다가 로그나이크 요소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좀 진행도가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봅시다. the smoldering city where the mysterious scorched queen reigns. You are one of her viceroys, a pioneer sent into the wilds, tasked with establishing new settlements and acquiring valuable resources for the crown. Your goal is to help rebuild the smoldering city and secure the future of the queen's subjects.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여왕의 그 여왕이 다스리는 수도 외에 모든 지역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 역할을 하는 제가 여왕의 부름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역으로 파견 나와 가지고 어 지역을 재건 시켜야 됩니다 좀 약간 좀폭합니다 이렇게 재난시대에 재건 시켜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평판을 얻어 가지고 어떻게든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왕이 인내심이 좀 있어요 아니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인내심이 가득 차면 저는 모가지가 잘립니다 물론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좀 불이익을 받죠 근데 반대로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면 평판을 얻으면서 여왕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왕한테 받는 선물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다음 미션이나 그런데 잘 버텨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여왕의 하사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블루 포인트 하나인데 한번 봅시다. 여왕의 전령 넘버 캠프 스래요자 아무튼 넘버 캠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글레이즈라는 영역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자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탐사해야 됩니다. 자 탐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벌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개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가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어볼게요 이렇게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게임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어, 퍼포먼스가 좀 모자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나온 겨, 건설 게임 중에 제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세가지 종족이 있죠. 얘는 인간이고 얘는 비버고 얘는 리자드입니다. 근데 종족의 특성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지시 내리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비버는 나무 관련된 일을 잘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애를 선택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비버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히오스마냥 뭔가 이상한게 생겼죠. 이게 베스트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얘들은 이쪽에다 배치시켜서 빠르게 벌목을 시킬게요 여왕의 첫 번째 오더 자 넘버캠프 두개 지으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상으로 이렇게 비버 두부 주민하고 이렇게 볼트 파츠를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판 하나 얻었죠 자 평판 다섯 개를 얻어야지 이 게임이 끝나죠 지금 하나를 얻었으니까 네 개의 퀘스트를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비버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까 자 여기를 비버로 지정하면 효율성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함에 있어서 어딜 먼저 이렇게 벌목시켜야 될지 그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는 남는 인력들이 있죠. 걔들 가지고 오를 캘수 있게끔 이렇게 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톤커터 캠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을 좀 연결할게요. 이렇게 됐어. 자, 보세요. 레프테이션 형판과 같이 아, 형판을 얻었을 경우에 막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미리 예상할 수 있어. 블루프린트 얻을 수 있고 뭐 퍽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긴 한데 한번 보죠. 레이저 캠프 자,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채집꾼의 오두막이죠 자 봅시다 이런 자원들을 보면 그 어떤 건물 이용해서 채집이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Foragers Camp를 필요하죠 로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멀리서 봐도 멋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도 봐도 어, 괜찮아요 자,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서머리로 먼저 표현 합니다. 진흙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죠. 자이 알은 나중에 폴레이더스 캠프로 어, 수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먹을 거니까요. 그쵸? 자 여기도 사람들 지정합시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종족만 표시된 데는 이종족만그 고용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이를 지정하는 게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먹을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할게요. 때마침 이쪽에는 인간만 지정이 가능하네요. 이제 인간, 잠깐 이제는 남은 게 이제 도마뱀한 마리밖에 안 남았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만져도 괜찮지? 아니요. 입을 지어야 된다. 이 게임이 지금은 첫번째 시나리오라서 저 요구치가 설명이 안돼서그런거예요 원래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지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가 있니? 자 먹을게 있죠 이렇게 나중에 캐돌카 할게요 자 이쪽에서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지역으로 좀 파견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리가 안닿죠 거리가 안닿을때는 버튼 눌러서 자, 얘들을 이동시키면 된다. 이런 건물들은 유랑성 건물이기 때문에 어, 이쪽에다 표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또 연결합시다. 그래서 이쪽에는 또안개 영역을 자, 이렇게 어, 확장시켜볼게요. 자, 뭔가 제가 퀘스트 완료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면 또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리고 영왕의 인내심이 좀 내려갔죠. 그쵸? 됐 참고로 평판을 얻을 때마다 영왕의 인내심이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위급하다 싶으면 평판을 그때마다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대신 그 플레이 타임이 좀 진행, 그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플레이어 선택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루드 워크 스텐션 이라고 있는데 어, 구린 작업장이죠 자 이렇게 이 자원들을 고급 자원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 주는데 리미트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 제가 저장 가능한 수치에요 그러니까 생산 이 라인에서 판단하는 수치가 아니라 이 창고 기준은 12개 이상 보관되면 된다 라고 판단하는거예요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도 안개가 거쳐지면 몇가지 자원들이 또 많이 나올겁니다 그리고 또그 역할이 끝나면 이런데로 또 파견 보내야겠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한게 있을거예요 이런데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정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깨지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여구하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런 거는 위험해요. 위험하고 일단 지금 저희가 벌목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럼버 캠프를 좀더 지어가지고 이 벌목 작업을 좀 가속화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근데 집을 좀더 지어야 될것 같은데 좀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 지을까요? 여기다 지을게요 아직 12명이지만 조만간 그 여왕이 보내는 주민들이 있어요 여기를 더 키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 감안해서 한1 6짜리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같네요 이것도 완료됐네요 미리 완료할까요? 아니요 기다릴게요 그 미리 해도 되긴 한데 나중을 대비해서요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속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다 보면 빨리 끝나겠지? 이좀 옮깁시다 위치를 자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어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옮길게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을 확장시킨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얘들을 여기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겨주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밴덤 퀘스트라고 있어요. 자이 상자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렙테이션 그리고 평판을 얻을 수 있죠. 자 이런 게왜 있냐면 최종 퀘스트를 제가 못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필드에서 없는 평판으로 퀘스트를 깨라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원을 얻을 수도 있고요.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따라 그 유도리 있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지정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도 지정해줘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여왕이 보냈어요. 음... 둘 중에 그냥 얘네를 선택할게요. 자 빨리 캡시다. 시간이 없어요. 얘네를 이쪽으로 보내고 싶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시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느정도 정리가 된것 같고 자 이쪽 라인은 다 탐사를 했죠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이쪽 벌목시킨 다음에 얘들을 여기로 보낼게요 이쪽으로 보냅시다 자, 이렇게 보내고 이쪽을 벌목시킬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너도 이쪽으로 옮깁시다 아직 안되니? 자리가? 자리가 아직 안되죠 그럼 좀 기다릴게요 또 속도 빠르게 하고 자 제가 아직 그 여왕의 오더를 그 완수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인내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 이렇게 재난이 한번 끝날 때마다 여왕이 보상을 내릴 때가 있어요. 지금 퍽을 고르라고 돼 있죠. 자오란데저 같은 경우는 머시룸 다섯 개를 이용해서 벌레를 만드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역을 발그 영역을 찾을 때마다 이렇게 열 개씩 자원 두 개를 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흙하고 갈대 같은 거죠. 자 이걸 선택할게요. 자 여기도 빨리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쪽도 찾고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자원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하긴 해야 돼요 안 만들고 있었구나 해야 돼요 좋고자 새로운 거 발견했죠 여기는 뭐가 있나요? 아 인구들을 얻을 수 있네요 근데 지금 가용 인력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 이쪽에 사람 한명뺀 다음에 여기다 탐사를 보낼게요 이렇게 탐사를 보내서 인구수를 좀 확보할게요 그리고 이거 한칸 넘어갔으니까 좀리스크가 크죠 보상을 받을게요 호잇! 그러면 이렇게 게이지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얘도 이제 옮길 때 됐죠 호잇 자 이렇게 옮겨줍시다 자리 남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옮겨 가지고 벌목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쪽은 가능하고 이쪽도 가능하죠 자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주시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 남은 여격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캐시가 있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내두고 자그 다음 캐시는 이쪽으로 보내겠습.. 니다 아니 그 다음 우드캠프는 이쪽에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또 벌목시켜야겠죠 됐어요 얘들도 작업 끝나면 얘는 이쪽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벌목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만약에 좀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면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줍시다 뚫리면 자 길을 연결시켜 줄게요 자또 새로운 인력들이 왔죠 비버 자 비버를 원한다 이런 애들 빼고 비버 집어넣고 여기도 비버 집어넣고 지금 비버가 급하죠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제 3들이 늘어났으니까 또 인구수 커버하기 위해서 집도 이렇게 치워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레프테이션 지금은 인, 그 휴먼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휴먼하우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만족치가 올라가겠죠? 좋아요. 자,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지금 재료들이 찾는지 안 찾는지 좀 확인할 거예요.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야,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내비두고. 여기하고 이쪽만 정리하면 되겠다, 이제. 아, 여기도 남았네요. 자, 얘는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도 다 벌목이 가능하겠죠. 자, 휴먼하우스 테스트 를 하나 더지워볼게요 호잇! 그러면 휴먼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여기서 살면 만족치가 좋거든요. 근데 참 문제가 큰게두 명밖에 못 살아서 좀 그래요 됐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자원들이 없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뜬다 이런 건 옮겨주면 돼요 여기도 광맥이 있었죠 그쵸 이쪽으로 옮겨주면 바로 그러니까 채광을 하러 이동합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인내심이 바닥이 날것 같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사람들 왔으니까 이렇게 챙겨주고 자 이제 다 비버들만 배치를 합시다 여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대데 그쵸? 비버 비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생산 속도가 좀 더디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옷 만드는 거 이렇게 찾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고 바로 고급 자원들을 좀 만듭시다. 여기 보시면 쿨드 워크스테이션 있죠. 자 이걸 이용해서 좀 여러 개를 만들게요. 여기도 이제 얼마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원들을 채집할 시간이 왔어요. 일단 한명 보내가지고 이 자원들을 채집하고 지금 상자가 이제 두개 남았네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두 개만 남겨놓을게요. 왜냐? 그이 상자 하나당 0.5의 평판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두개 합치면 1이죠. 이 퀘스트를 이 퀘스트를 제가 못깰 경우를 감안해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얘는 일단 제가 챙길게요. 여기도 곧 뚫릴 것 같아. 힘내봅시다. 여기도 뚫릴 것 같고요. 뚫렸네요. 오, 자, 여기 캠프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데려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데려옵시다. 그리고 집 하나 더 지어야겠죠? 어이? 나무는 많으니까 자 여기도 이런거 찾았지만 딱히 어, 중요한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러면 그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한번 들어갑시다 자 모든 우드캠프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옮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여기를 뚫어볼게요. 어떤 미션이 있길래?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존재하긴 해요.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지정합시다. 빨리 만들어줘야 돼. 시간 없어. 자, 그럴 동안 새로운 인력들이 왔으니까 또 챙겨주고요. 전 인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집도 만들어주고 자 과연 무슨 위기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속도 줄이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자원들이 있어요 근데 저주가 발생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 저주가 멈추지 않는다면 두 명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 지정해서 빠르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자원들 이거 다 있죠? 자 조사하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예, 이렇게 때문에 만약에 이 자원들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는 게임 끝났어요. 왜? 실패한 거니까요. 근데 그 만약에 보험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제가 챙겨놨죠. 이런거 챙겨놨죠? 하나는 어차피 저거 이제 완료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이거 지정하고 하나는 평판이나 올립시다 이거는 자 0.5 평판을 이렇게 챙길게요 됐어요 자 근데 배달되고 있나요? 배달되고 있는것 같죠? 진행되고 있고요 두머니 별일 없길 좀 필요할테겠고 속도 좀 빠르게 합시다 자 이제 보상 가져갑시다 이러면 게임이 끝난거예요 게임이 끝났고 여기도 조사 거의 다끝날것 같은데 자 이런식으로 자원들을 가져가면 모든게 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한번 보죠 오잇 완료됐죠? 짠 아직 테스트 하나가 더 남았대요. 너무하네요. 자, 지금 보상 포인트가 빵하고, 그 다음에 홍판 포인트가 있는데, 나 테스트 하나 더 진행해야 되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가 문제일까요? 기분이 그닥 좋지 않죠. 이러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표시된 게 하이 레벨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애들이 정말 좋아서 난리가, 난리 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는 요구치를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종족별 게이지인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드죠. 이건 또 뭘까요? 먹는 거일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런 농사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적 농사 짓고 음, 그거 가지고 맥주까지 제공해라 라는 게주 목적이네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지금 자원들 체크를 할게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이거 먼저 받아야겠다 자 농장 하나 받고요 그리고 넘버캠프 하나 빠르게 만들어야겠죠 일단 이쪽이 지금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짓고그 다음에 집도 만듭시다 됐어. 일단 세개 정도 만들게요. 그리고, 올립시다. 그리고 미리 벌목을 시켜야 될 때는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일단, 완성되면 이쪽을 지정을 할게요. 자, 이거 아, 기억나시죠? 리버들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빠른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이쪽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해골마크 떠있는 데가 은근 많아요. 그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요구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이건 좀 봐야 되겠죠? 자, 리저스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부터는 집을 빨리 만들었냐? 이거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가 하우스가 없으면 애들이 60초마다 죽게 됩니다 그것도 10% 확률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신경 안쓰면 애들이 죽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좀 기다립시다 인구수는 중요하긴 한데 얘네들이 문제나 얘들 30분 이다 나오는 건 얼마나 난이도가 높길래 자 그리고 이제 비버들 조금 이따 올 거니까 목공소 좀만 더 지을게 자, 집을 빨리 만들어줘야 돼안 그러면 우리 죽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8명 다 거주 됐으니까 위기는 넘겼어요. 이게 그 번개 치는 그런 시즌이 아니야. 들리라고 하면 이슬비 내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다음에 맑은 날씨가 올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난 시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럼버캠프 하나만 더 짓겠습니다. 여기다 지을게요. 그리고 이 길을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오이 자 여기다가 일단 급하니까 사람들을 배치할게요. 이런 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평판을 음, 벌려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건 눈치 보고 좀 판단을 합시다. 아직 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땐 빵이 부족할 것 같아요.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일단 보상을 받읍시다 레프테이션 하나 얻으면 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블루프린트 하나 얻는다고 그랬죠 자 트래퍼스 캠프라고 되어있는데 아 고기를 이런 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네요 그쵸?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에다가 트래퍼스 캠프 자 이렇게 지워도 되네요 그리고 길을 또, 또 연결합시다 됐어요어 여기도 먹을 거 많네요 다행입니다 나중에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비버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들은 굳이 어, 다른 사람들이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일단 인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볼도 캡시다 중요합니다 일단 이쪽에다 설치를 할게요 자 인구수 꼭 확인해야 돼요 미리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다 짓을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거 보시면 얘는 사냥이나 고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얘를 배치하면 히오스마크가 생기죠 그래요 그거 아렴 그리고 농사가 생, 그, 농사 관련된 건 인간을 지정하면 될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도 되지 않겠니?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고. 자, 여기 두개 밝혔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겠죠. 빠르게 이동합시다.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래서 탐사를 해야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은 좀 애매하니까 여기도 털어주고. 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쵸? 쉽진 않겠네요. 그래도 힘내봅시다. 여기도 발견했네요. 그쵸? 아 이거 아까 제가 발견한 거였구나. 그래. 그거 다 치고. 집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잘못 지은 거같죠 왠지. 여기 돌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는 건좀 그런 거 같아. 자, 이렇게 지을게요. 얘도 살짝만 옮깁시다. 어잇!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길을 만들고 자, 새로운 시민들이 방문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받아줄게요. 이거 빨리 만들어줘야 돼. 암시대그 번개가 내리칠 거기 때문에 그때 집 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죽어. 나 아, 도마뱀이 필요하다네요. 이쁘네요. 됐어. 우리가 도마뱀이 여기 두 명, 그 나머지 한명 어디 갔니? 있을 텐데, 어디 갔지? 어허, 어디 갔을까? 이해가 안 되죠. 난, 여왕의 인내심 수치가 이번엔 좀 많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농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한다고 해서 바로 뭐생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밀을 바로 생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필드 이렇게 다 지정하고 여기다가 인간을 지정하면 히오스 마크가 돌죠 됐어 여기서 누구를 빼야 될까? 9, 12, 4, 4, 16, 그래 일단 나무 쪽을 뺐시다 나무 쪽을 빼는 게 맞는 것같아 그 왜냐면 여기도 다섯 명이서 충분히 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트레이딩 포스트나 이런 걸좀 지어 놓을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건물들을 뽑아내야 돼요.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신기하게도 그 무역을 하면서 블루프린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판에 나왔던 게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잘 판단하셔가지고 교환하셔야 됩니다. 유한비는 쓰레기입니다 자 이거 됐을 것 같은데 밥만두개더 만들면 되죠 저 여왕의 분노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 준비를 해야 돼요 아마 여기까지는 금방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게 문제예요 나머지 게 일단 집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아 어, 근데 이쪽에 그 나무 캠프를 옮겨야 될 수도 있으니까 공간을 좀 비워놔야 돼요 그쵸? 여기는 안될것 같고 이쪽은 나중에 하고 자 피드 6개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 인내심도 좀 가라앉고 좋네요 아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호잇! 자, 이동시키고, 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양조장을 얻었습니다. 양조장. 우리 인구수를 봐야 돼요. 11명, 14명, 이것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조금 있다가 번개 맞고 애들 죽어요. 빨리 하자. 나무가 없는 것도 아니잖니. 위험한데 자한명 필요하죠 야 이건 누군가가 좀 지워봐 야, 이거 한명더 빼야겠다 일단 번개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 그래 빨리 가져와 시간 없어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누군가는 죽게 될 거야 야, 이제 건설하겠죠 자 위험합니다. 빨리 건설을 해야 돼요. 자 하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죽습니다. 자 아직 사일다라에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요. 60초 동안 빠르게 됐어. 자 여기는 뭐가 있죠? 음 그래요 레피이션이 있고 그 다음 에 이쪽은 또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얘들 좀더 안으로 보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원들이 좀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크루드 워크스테이션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아이를 어디다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 제일 가야 일단? 여기다 짓죠. 자 그리고 또 애들이 올수 있어요. 이게 재난이 끝날 때마다 애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프테이션은 어떻게든 공짜로 하나씩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생각해보면 하나 지금 여섯 개 남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두 개는 무조건 돼요. 왠지 이제 네개 중에 세 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판단해 봅시다. 자 여기는 뭐가 있니? 오 먹을 게 있네요. 좋고요자 고난이 한 시즌 지날 때마다 이런 보상을 내려주죠. 어느 게 좋을 까요 밀을 빡세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양조장 생산량을 늘려주느냐? 아니면 어, 지역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걸 주느냐? 근데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할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쪽에 어, 여기 이제 할 일이 없어졌죠? 이쪽은 나중에 해야 되고 여기도 나중이죠. 이 건물 을 안쪽으로 좀 보내게요.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죠. 이렇게 하고 얘도 옮깁시다. 옮기고 벌목 벌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래 걸린다 싶으면 길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 자 여기도 제안을 걸게요 한 30개씩 만들어 놓을까 아까 전처럼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수를 좀 받을게요 제 리자드가 많이 없죠? 리자드가 없기 때문에 자, 이쪽을 이렇게 패치를 할게요 고기도 좀 캐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 라인에다가 또그벌목꾼들을 보내 가지고 확장을 합시다 영토들이 다 난이도가 있죠 쉽지가 않네 이제 곡물 얻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인내심 가지고 기다립시다 나중에 밭을 뭐 하나 더 받으면 그때 좀 재배를 하던가 할게요 여기 이런 게 있긴 하죠. 근데 너무 작아요.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자 그리고 집을 좀더 지읍시다. 자, 애들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쪽에다 짚고요자 이렇게 짚고 길을 또 연결하고요. 됐어. 미리미리 지어야 됩니다. 자원 체크는 꾸준히 해줘야 돼요 아직까지 좀 고급 재료는 안 만들어졌는데 기다립시다 하우스 필요하다고 언급돼 있죠 됐어 이건 없앨대요자 없애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이제 이 쪽이 궁금할 따름이에요. 여기서 큰 밭이 나오면 정말 좋을 거에요. 자 근데 여왕의 인내심이 이번에는 좀더 빨개 찬 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어. 좀 우려스럽긴 해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좀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시즌에 되려나 봐야겠죠? 그리고 양조장도 미리 만들긴 해야 될 거예요. 아직 안 왔구나. 집은 집 미리 미리 만들어주고. 근데 생각보다 영웅의 인내심 수치가 너무 빠르게 차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이 유물 찾지를써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제 빨리 탐사를 합시다. 어차피 이두 개는 연관된 거라서 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레피테이션 두개 얻으면 한칸 이상 줄어드니까 뭐 여기 있는 것도 금방 뭐뺄수 있겠죠. 야 너네 놀고 있는 애들 그냥 이거 좀 빠르게 투입시킬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자이슬비 오고 나서 맑은 날에 이 아이가 자라면 수확을 하면 되죠. 자, 자운들 한번 봅시다. 열심히 만들고 있죠. 특수 자원들 그리고 저번에 봤던 게 있을 거야 이거 이거 좀 신경 써야 된다. 애들이 너무 우울해지니까 안 돼요. 여기 뭐가 있니? 여기도 재물이 있죠. 근데 얘는 레피테이션이 하나짜리예요. 다행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상당히 커요. 농장이 크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 일단 위치 확인했고 여기만 작업 끝나면 이쪽 라인업 보내버립시다 여기 다 일반적인 공간이죠 어디 보자 이거는 자원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 같은데 그쵸? 어디 한번 볼게요. 대체안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자 이런 걸로도 할수 있고 이런 걸로도 할수 있어요. 자 로프 만듭시다. 자 이렇게 하고 거리 한번 하고. 자 베이커리나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근데 아직 보상이 없죠.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기다려 볼게요. 그리고 삶도 받고 이번에 농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고 또 집도 더 만들고 자정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것도 있죠. 이것도 맞춰주긴 해야 돼요. 맞춰주긴 해야 되니까 이두 개를 그냥 레피테이션을 얻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이거 레피테이션 얻고 여기도 레피테이션 얻고 이쪽에도 레피테이션 얻고 됐어. 이거는 정 안될 때 쓸게요. 내용이 좋긴 한데 진짜 정 안될 때 그때 쓰겠습니다. 돌다했니 아직 많이 남았죠? 이제 좀만 더 일하면 된데 좀만 힘내렴. 자, 트레이더 떠났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완료, 소, 그, 완료했으니까 바로, 자, 이렇게, 어, 노염을 좀 푸는 데 사용을 할게요. 자, 청사진, 모뭐 언니? 이거. 저거를 지어도 되긴 한데, 뭐, 아직까지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자, 이렇게 설치하고,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죠. 터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30초 동안 인간의 만족치를 75 이상으로 올리래요. 쉽지 않죠 이거. 그 휴머나 하우스나 그런 게또 필요할 텐데 그거 참 요구하시는 게 많으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터반도 받았고 일단은 그러면 이게 필요해요 이거. 캠프파이어 자, 캠프파이어가 필요하고, 광장 주변에서 설치를 할게요. 자, 여기는 뭐가 있니? 여는 0.5포인트가 있고, 오케이. 자, 이동.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쪽에다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생겼으니까 양조장을 한번 돌려볼까요? 양조장도 돌릴 수 있어요 자 브로리 있죠? 이거? 이 아이? 이 아이를 어디다 짓는게 좋을까? 사실 이쪽에다가 짓고 싶긴 해요 여기다가 근데 지금 비버들이 놀고 있나? 아니 안 놀고 있죠 나중에 비버들 받아가지고 그 나무 캔들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애들은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좀잘 짓긴 해야 돼요. 터반 이런데도 못 옮겨요. 안되겠다. 넘버 캠프 하나만 더 지읍시다. 이쪽에 있는 잔챙이도 좀 정리를 할게요. 여에 이런 애들 이제 더할수 없다고 하죠. 이동을 시킬게요. 이런데도 옮기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너는 얘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좀 아껴 써야겠네요, 그렇 일단 사람들 다 뺍시다. 얘로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됐고. 이건 좀 실망인데. 됐어. 이제 먹는 게 부족하니까 좀만 기다리고. 그리고 정 안된다 싶으면 그냥 랩테이션 포인트가 얻을게요 그냥 자 얻읍시다 얻는게 맞아 이제 너무 힘들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집 하나 더 짓고 됐어 다음 번 트레이더 올때뭐 휴먼 하우스라던가 아니면 그메이커리라던가 이런거 만들게요 왜냐하면 아마 밀 가지고도 베이커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될것 같아요. 또 렙테이션을 얻는 게 낫겠다. 우리 몇개있니2 0개 괜찮아. 다랩테이션 얻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길을 뚫어야겠죠? 자, 이쪽 정리됐나요? 자, 양조장을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그 옆에다가 터반을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이 길을 바꿔서 하면 되겠죠? 여기도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보상을 받겠습니다 사이클마다 생산량이 늘어난대요 근데 포토리는 어떻게 만지 모르겠고 어, 둘 중에 사실 색깔이 이게 더 좋거든요 자 이거 선택할게요 레어냐 레전더리냐 그차이죠 그리고 인구수 받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나무꾼을 좀 지정을 할게요 이쪽에 사람들 한명 빼면 되죠 오이. 자 이렇게 바꾸고 됐이것도 포터리가 없으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 사실 이런 거 없죠. 그냥 그 맥주만 좀 생산할게요. 이게 맞는 것같아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한번 집을 만들죠. 헉. 마켓 시프트 포스트. 뭐 여기에 뭐 이런저런 자원들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일단 지워봅시다 궁금하니까 자이 아이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고 그리고 농장에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이 아이죠 여기도 많구나 어 이거 위치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좀 그런가요 얘는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찍고 길을 연결합시다 이건 또 뭐니 오레이저 캠프가 저희한테 지금 없죠 그쵸 구입한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연결합시다 됐어 자 여기서는 이제 뭘할수 있는거지 아 이런거 근데 아직 뭐 저희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죠. 기다릴게요. 아 이거 배달할 수 있을 때더 효율적이게 만든 아이구나.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핵으로 감싸준다니까. 그러니까 배송할땐 좋겠지 그리고 여기는 3대 지정합시다 한 두명정도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3을 지정하고 이제 먹을게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돈 가지고 그 베이커리를 좀 만들 거예요.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저성 방법이 없어요. 잠깐만. 이쪽에 인간이... 빼자. 빼고 여기 농사 투입시키고. 됐어. 먹는 것 관련돼서 사람들 좀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냥 농사를 좀 지어야 겠네요 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집 하나 더 짓고 집을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열심히 심고 있고 여기도 이제 다 구역을 확보했죠.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고 응, 들어가고 길 연결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야, 분명히 저희 술을 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죠. 이게 정말 좋죠. 우잇. 자 됐고. 그리고 보상을 또 받읍시다. 일단 지금 휴먼 요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휴먼 하우스.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캠프 바이어 만들기로 했죠. 자이 아이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내 행복도 올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해 일단 여기다 짓고요 아니면 이쪽에다 짓을까? 아니야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고 길 연결하고 그리고 제작 재료가 모자라다면 자쿨드 워크스테이션 하나 더 만들면 돼요더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를 좀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합시다 초반에 여기는 그냥 잠깐만 아 지금 번가가면서 씻구나 얘네 같은 경우는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혼합로 신고 나중에 그냥 밀로 다통일 합시다. 됐고 좀만 더 힘내면 돼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일단 사람을 받고요. 거래를 하고요. <웃음> 베이커리 사라졌어. 자 베이커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포레이저를 선택해야겠죠. 이건 현재서 방법이 없네요. 이런 게 퍽이긴 한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거 돈으로 교환이 가능할까? 괜찮죠. 자, 단 스킬도 좀 받아볼게요. 그래도 되고 이건 좀 안되고 이런거 다 챙겨봅시다. 음 하베스팅 여기서 제일 필요한게 뭐지? 이런것도 좋긴한데 그럼 나무를 좀 제공을 합시다. 그래도 안되네요. 이거 음식이잖아. 이건 안되고. 술. 술 팔아봅시다. 플러스 될때까지. 됐죠? 거래합시다. 자, 쪼잔하게. 저 버튼이 사라질 때까지. 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포레이저가 생기면 저희가 배고픈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자, 베이커리 찾으려고 했는데 베이커리 결국 못 찾았죠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감안을 합시다 터반도 만들어야 되고 술도 제공해야 되고 지금 삶이 좀 부족하긴 한데 어떻게 든될 거예요 진흙이 없는 게좀 많이 문제가 되죠? 진흙을 좀 구입을 했었어야 됐나? 한번 봅시다. 토반 만든데 이거 만들긴 해야 되니까. 자, 이 아이를 바로 이쪽에다 지을까 그냥? 자원 제공 아직 안 됐죠? 여기다 지을게요. 바늘 이쪽에 다 지을게요 이자 이렇게 짚고 그리고 집을 하나 더 지을게요 애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휴먼하우스 이렇게 하나 선택합시다 이거 있어야지만 애들이 행복해지니까 됐어 좀만 힘내자고 지금 나무가 많이 모자라죠 제가 봤을때는 이제 나무 위주로 생산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나무만 합시다 빨리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그 나무만 만들게요 야, 너 빠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 배치해서 야, 먹을 것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 1.5만 해결하면 모든 게 끝나요. 예 네, 발견했으니까 된것 같고 여기에 또 뭔가 있죠. 자, 이 자원을 얻느냐. 저는 그냥 평판 얻겠습니다. 뭐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돈 가지고 또그 무역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퍽이 많죠? 퍽이 많아가지고 이제 생산 속도라든가 운반 속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하나만 더 채우면 돼. 자, 빨리빨리. 시간이 없다고. 그, 여기도 이제 혼합을로 지을게요. 그레인이죠 이것도 그레인이죠 에이 내비려시다 이쪽은 그 한쪽만 먹는 거 신경을 좀 쓸게요 이거 뺄게요 이거 됐어 자 이제 휴먼하우스 만들어지는 거 하고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만 기다려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쪽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가 좀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됐어 이렇게 하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나 옷에 관련된 건데 짓지는 않을게요 나무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 같지? 자 보자. 넘버캠프에 여 6명. 이쪽에 지정해야겠는데? 너 빠지고. 됐어. 신기하죠? 자, 자원 배달 중이니까 좀만 기다립시다. 판자 열심히 옮기고 있어요. 여기도 판자 열심히 옮기고 있어요. 장작이 모자르구나. 나무가 없죠. 나무도 이제 슬슬 신경을 쓰긴 해야 될것같아 자 이건 또 뭐야? 전령이구나. 그래 이거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답이 나올 것 같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 이거는 안될 것 같고 이것도 안될 것 같고 이거는 될것 같아요. 두 개만 추적할게요. 다시 하나에 송판만 올리면 되죠. 자 이거 거의 다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더이상 탐사할 필요 없고 얘들을 옮겨서 빠르게 작업시킨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쪽에다 배치를 시킬게요. 자, 여기도 배치시킬게.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을 좀 정리를 하자고. 어? 이거? 바로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사람도 왔고 일단 이거 선택할게요 그 이유는 휴먼하우스 만들어야 돼서 터반에 그리고 사람들 고용하고 이런 거 제공해서 코인 번 다음에 무역을 하면 되겠죠 장작이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예요 그 이쪽에서 한명 고용해야겠다 아니야 지금 사람들이 없다 그냥 내비려 둘게요 자 이건 또 뭐지 Drain Ditch 아 아니야 이거는 너무너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길 위에서는 25% 빨라지는데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호잇 자 빨리 자원들을 모아주게 어? 됐네요 게임 끝났죠? 호잇 자 빵을 얻고 그리고 보상도 받고 에디셔널 익스프리언스 그니까 러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겠죠 월드맵으로 갑시다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만 안전하고 나머지 쪽은 좀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막 이런식으로 탐사를 떠나야 돼요 위기가 상당히 많죠 그쵸? 뭐 이런저런 위기들이 많이 떠 있는데 라이더가 하드, 베리아드막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근데 지금 뭐더 플레이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자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되죠? 업그레이드 됐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땅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요건들을 해금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데모 버전이니까 뭐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하다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버전 나오면 그때 좀 제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야, 보상이나 이런 것제 여기에 다 표시가 되죠, 그렇죠? 그래요. 자, 이 게임 기대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정식 배포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